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진입니다. 자, 어떻게 잘, 잘 지내셨어요? 어, 굉장히 오랜만에 녹화를 좀 합니다. 네, 맨날 첫 마디가 오랜만인데 음, 오늘은 조금 음, 작정하고 어, 녹화를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어요. 네, 지난 일요일 날 시험이 있었고 이번 주,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 9일 날 시험이 없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어, 오후에 시험이 좀뜸한데 음, 여러분들이 이제 10시 한 10분 정도 시작해서 12시 한 10분에 끝나는 시험으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굉장히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후 2시에 시험이 있는 게 약간 좀 어, 패턴이 좀 달라요. 패턴이 다르다는 거는. 어, 토요일 날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토요일 날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시험은 선생님들층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음, 학원 수업이 조금 다른 상황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제, 어, 전에 듣긴 했는데요. 어, 이러한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계속 시험이 있는 날, 또연거포 있는 것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결과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아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감이 쭉쭉 좋아서 계속 문제를 풀다가 약간 저하고 맞는 달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달에 조금 내가 아는 쪽에서 나왔다 모르는 쪽에서안 나왔다 내가 좀 겪어봤던 내용들에서 자신 있는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속도가 좀 낮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쭉쭉 본다라는 거는 그 감이 계속 연결이 될때 시험을 세 차례 연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대박달이 한번 걸릴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어, 보통 이제 시험이 두번 있기 때문에 음, 한번 보고 조금 잊으시고 그 다음 시험 보고 또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우리가 계속 안 하다 보면 그 단어도 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휘도 또 마찬가지지만 음, 문법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5월 전무 후무한그 사례죠. 어, 계속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어서 아마도 이제. 어, 토익 점수가 필요한 우리 토익커들에게 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y, YBM 측이 어, 이런 식으로 5월달 3번의 시험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2020년 5월 16일 시험대비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10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일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막판 시간 안배를 어떻게 내가 좀 바꿔볼까?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연습을 하시고 시험 현장에 들어가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지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 현장은 어, 그냥 연습 장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은 프랙티스를 해야지 또 프로페셔널하게 어, 좀 하셔야지만 실전에 실수를 안 하다 보니 어, 연습은 공부처럼 하시고 어, 그 다음 실제 시험은 어, 요령을 부리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시 정리하면 공부는 정석 네, 시험 현장에서 요령은 어, 공부를 정석으로 해야지만 나온다 라는 사실을 좀 어, 잔소리로 도 시작을 좀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간 음, 좀 제가 어,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어, 많이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조수진 토익 이렇게 치시면 어, 이 주소가 나옵니다. 아니면 조금 전 화면에 이 음, 주소 보이시죠? u 중간다 스토 c o m 자요거를 가셔서 어, 제가 여러분한테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 날 선물처럼 아주 좋은 자료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토익 기출 문제 연구실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음, 어휘 정리가 있어요. 2020년 4월 시험, 그러니까 5월 3일 날에 출제됐던 시험만 빼고는 그전 시험까지가 다 알파벳리커 오더예요. A, B, C, D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 뭐. 4월 b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려웠던 어휘를 바로 찾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연 모습을 자 이렇게 생겼어요 pdf 파일로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 2020 4월 b시험까지 정리라고돼 있고 명사, 형사, 용 동사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알파베리클이 어, 어, 여러분들이 정말 어, 다 어려웠던 어휘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라는 거는 시험 보신 분들 네 바로바로 바로 찾으시면 여기 찾아실 겁니다 음 듣기나 아니면 듣기까지 도움이 될 거니까요 노출이 됐던 어휘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든 들리고 읽히기 때문에 다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꼭 외우시길 바라고 시험 전날 어쭉 한번 보시고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아 이거 모르고 있었네 어, 아니면 이런 뜻이 또 있었구나 뭐어 형용사가 부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음,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꼭 다운받으세요. 네, 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늘 제가 하던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는 어, 4월 두 번째 달에 어, 시험이 수차례 연기가 되고 굉장히 오랜만에 어, 실시가 됐던 시험이었고요. 음 t 2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팔투 음, 요즘에는 약간 건너뛴 그런 음, 답변. 음뭐 우리 영화 볼까? 근데 어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그러면 어 싫다라는 걸 그렇게 이유를 드는 거죠. 어밥 먹었어? 아 지금 몇 시인데? 응, 벌써 먹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가까운 대답이 아닌 조금 멀지만 다른 것들이 더 멀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조금, 어, 약간 이제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게 확실히 펄투인것 같습니다. 자, 팔5는 어려운 게 다섯 개 미만의 양상. 음, 지금 제가 골라본 거는 중이나 중하나 아니면 이제 상까지 골라진 거고요 5, 6까지 다 합쳐가지고 골라줬습니다 그래서 어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바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문제는 음, 항상 여러분 어 약간 퍼즐 하시고요 제가 바로 답을 드리지 않으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 답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법과 제가 풀어드린 방법이 시간차가 있다면 제 거를 좀 흉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일단 보기 보면 엇법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토이 후기에 5-6의 해설을 다 다는데요. 자, 이거 다시 잠깐 보여드릴까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음자 이게 이제 5 6의 해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 문제를 올리면 안 되다 보니까 빈칸 주변에 있는 어휘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어 밑에 난이도 하고 설명 이렇게 좀 달았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음 그래서 요 여기 보시면은 G, 뭐 V 이렇게 이제 문제를 어, 이렇게 좀 달았어요 제가 예, 2020년 어, 지난 달부터는 약간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 여기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갈게요. 자, 제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grammar 약자로서 어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자 이거는 vocabulary 어휘 문제입니다. 뜻이 이해가 안되면 문제가 아, 안 풀려진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 중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법 어휘. 그러니까 어법만 보다가 틀리는 거는 어휘를 안 봤기 때문에 어, 틀리는 경우가 좀 있고요. 자 어휘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법으로 풀수 있다는 라 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기호를 좀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자 됐죠?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음, 표시를 뭐 생각날 때마다 조금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 굳이 제가 표시 안하는 거는 음, 어떤 문제 유형인지 좀 이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자이 문제는 앞에 더가 있고요 자 고의명사 p가 대문자 표기입니다 work on the p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단어예요 어, 일단은 이제 명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전체 사플러스 명사니까 어, 그래서 명사를 찾게 되면 accountant와 account 이두 개가 있어요 음, account가 음, 회계 그렇죠? 음. 어카 운거나 어카운트 뜻이 되게 많네요. 어카운팅이 회계고 어카운트는 t 제 C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어카운트가 음. 뭐 계산, 계산이네요. 계정도 있고 그쵸죠그 다음에 어카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사. 자이 보기가 만약에 어카운팅이 있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카운팅이 없죠. 어카노블는 형사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닌데 자 여기서 정답이 사람이 아니라 어카운트. 자, 이, 이 업체의 어떤, 음, work on the P. Uh, congratulations on Mr. Team for the outstanding work on the, 음, um, 이거의 어떤 계정, 음, 예금, 음, 이제 이거의 작업에 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 업무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음. 자, 그 정답이 b가 정답이에요. 네. 색가 표시 좀좀 좀 할게요. 네. 자, 그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a b c d 일단 보기의 구성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음. 자, 이거는 이문제예요 이렇게.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법으로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including은 뭐죠? 얘는 파생 전치사. 음, 무엇을 포함하여? a l t h o 는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주절 이렇게 오죠. 자, however는 8-5에서는 no m a t t e how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는 8-6에서 출제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no m a l how, 이 뒤에가, 형사나 부사가 꼭 붙어야 돼요. 5에서 출제할 때는, 형사는 삐동사랑 어울리고, 부사는 일반 동사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온 상태에서, 형사는 삐동사, 부사는 일반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어, however 자리에 형사 부사가 이렇게 붙는 게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however 이 답이 될 때도, 이제 이런 품사의 순차적인 순서가, 어, 좀 독특하다라는 거 가지고 풀어라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들 얘기하는데 답이 아니죠 일단 자이 뒤에 보시면 is still 그 다음에 이렇게 쉼표가 있습니다 문장 보면은 쉼표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절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답 그냥 나오죠 although b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 문제처럼 보이나 어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개 많게는 세개까지 나옵니다 6까지 합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다 하고 있지 마시고 어법을 딱 확인하셔서 빨리 문제를 풀어서 그 시간 다 모아모아 어디로? 독해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자 abcd 보시면은 일단 음, 명상 어휘문제 그쵸 예. 자 심표가 있는데 예, 컴마컴마니까 드러내도 되는 부속부분 그러니까 All t o o oldest 어쩌고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 t o w n 이자 주어짜리네요. 주어 주가 위치돼 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수식 어구들 있다 할지라도 주어동사를 빨리 잡고 연결만 빨리 해주면 되겠죠. Uh, road structures, community, uh, tenant. 자뭐 well, oldest는 다 붙을 수가 있겠네요. 음, 가장 오래된 A, B, C, D. 자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위치가 돼 있을 법한 건 음, 어떻게 그것도 센터래 음. 자, structure 자 근데 얘가 또뭐 금방 또 풀어주기도 하네요 그렇죠? library and private room 자 이거는 구조물입니다 road 아니죠 community 이거는 어, 지역사회단체 tenant는 세입자니까 사람이니까 안되고 structure 이게 구조물이에요 그 정답은 b가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인데 주어, 자 주어가 형사가 보통 수식을 해서 딱 맞아뜨리, 딸,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하고 이거는 중간에 동격 컴마가 있어서 이게 어떤 종류인지를 이 라이브러리가 좀 빨리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4번 abcd 또 다양한 품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 문제를 먼저 들어갈게요 그냥 자 앞에 보시면 아프라는 여자가 was unable to, 뭐 말할 수 없었대요. she was traveling at the time. 그때 여행을 하고 있대요. 자 인과관계가 느껴집니다. 어, 이게 과고 얘가 인이겠죠. 그죠? 음, 자 정답 A가 답이에요. 오케이. 자 rather는 여러분 rather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 rather이 상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꽤상당히 q u i 하고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가 형용사가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용사다 자, 그 다음 이 rather이 비교급의 관용적 표현이 있죠. rather than 아시죠, 여러분. 음. 뭐뭐 보다 뭐뭐 차라리. 그래서 뒤에가 어, 동사가 오면 앞에가 동사. 이렇게 해서 음, 같은 품사를 좀 나열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 음. 자, still은 부사. when 접속사. 자, 이거하고 이게 두 개가 음, 경합이 되네요 그쵸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a가 정답이 결정이 되는 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없었다라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서 a가 정답이 됐고요 자 SINCE 나온 김에 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SINCE는 품사가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전치사 있고요 두 번째 접속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사가 있어요 자 그럼 전치사는 두 가지 어, 이래로 이래로 에요 과거시점을 붙여서 since 2010년 이래로 이러면은 때에 어, 명사를 붙이고 전치사가 되겠고 자 이래로가 지금 어 전치사였다면 자 얘가 주호가 동사한 이래로 그 과거 동사가 와요 그 다음 ifspp 현재완료 계속적인 용법 출제빈도 상당히 높은거죠 접속사가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고, 지금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죠. 이래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음, 그 다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사. 자, 이게 독특하죠. 이게 그때 이래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때 이래로. 어, arouse. 문제점이 생겼고, 어, 문제점이 이제 복수라고 해서 대의로 받을게요. have been since. Reserved.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해결이 됐다. 어, SINCE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이게 구호체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문제 출제가 여러 번된 된 적이 있습니다. 음, 따라 놓으시고요. 5번 갈게요. 자 5번은 어휘문제. 동생 어휘문제죠. Assist, Allow, Attract, Accept 자 고득점자들 900점 이미 진입됐고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 어, 법으로 탁탁탁탁 1, 2초간에 풀어내다 보니 이 문제를 좀 틀렸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일단 대문자니까 C라는 컨설팅 업체, 그 다음에 뒤에가 form이 왔고요. 자, 뼈대만 보면은 이게 보이죠? C 업체 form을 투브정사하도록 했다. 그럼 O형식, 자, allow B 이러면서 이제 굉장 어, 어법으로만 했다가 이제 틀리는 케이스가 돼요. 해석까지 생각하면서 가야 되죠. 어, 이게 이제 고수죠. 해석하는 속도나 어법을 푸는 속도가 거의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고수가 되는 건데 앞에는 컨설팅 회사가 폼을 투구 정사하도록 허락을 하자라기보다는 컨설팅이라는 이 회사 이름 종류의 어떤 특색을 여러분들이 어, 같이 생각한다면 이 컨설팅 회사가 이 회사가 이거 하도록 어시트 한다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됐던 문제. 어, 다른 것들은 어,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기가 좀 불가능하죠 어,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음. 자, assist도 이렇게 가능해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해석까지 가서 정답은 어, assist가 됐다 라는 거죠 자, 6번 계속 가죠 자 6번 문제는 음, few whose its any plan 자 얘는 100% 명사예요 지금 보기를 보면 동사가 될 수가 없고요. 그쵸? 그렇죠? 네. 동사가 또 있습니다. is regarding 파생전치사예요. 관하여요 plan. 자 여러분 plan이 명사일 때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계획이죠. 계획. 그럼 계획 몇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 셀수 있다는 얘기죠. 자, 셀수 있는 가산이 왔다라는 거는 일단 오답으로 갈수 있는 거는 얘는 절대 안 돼요. 음, 이거는 a few든 feed few든 무조건 가산에 명사만 붙습니다. 자, w h 는 뒤에 명사 오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이후 h 는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시제 있는 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것도. 자, 이 t s 냐, any 냐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다 가능해요. 자, 애니는 특징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ll, 모두 라는 every, a n 까지 가면 오른 플랜스의 s를 꼭 붙여야 된다라는 거, 앱을 를 쓰고 싶으면 얘는 가산의 단수가 와야 된다라는 거, 자 애니는 둘다 된다라는 거예요. 어, 얘가 굉장히 독특하죠 애니가. 그러면 의미적으로 왜 이게 가능하느냐? 이 애니 플랜일 경우에는 수의 개념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통통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묶 그는 집합적인 개념이 가능하거든요 any call uh, any course uh, any questions uh, i will not answer um, any question as much o m those reporters 자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문제는 저는 대답 안할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집합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Do you have any questions? S를 붙이면은 어떤 질문 있어요? 모두 어떤 거라도 제가 답변드릴 테니까 질문 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 자 이게 조금 이제 한국말에서는 설명이 약간 이제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수기념과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합적인 거. 자 있지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얘도 가능은 해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이거를 답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엄청 틀렸어요 여러분들 네. 자 앞에 보시면 uh, gpool company 회사의 특정 명칭이 일단 언급이 됐습니다 is in discussions with several advertising forms in discussion with는 무엇과 uh, 토론하다라는게 논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자 논의 중에 있는 대상이 여러 개의 advertising form 광고 업체예요. 그것도 무엇에 대하여냐? 자, 계획인데 이 계획이 뭐하는 계획? 유튜브 정사는 앞에 있는 플레어 수식하는 효용사정 요법이 됩니다. To market a new product, 새로운 신상품. 그것도 특정이 아니라 그냥 신상품 하나, 어, 신상품을 불특정 market 어, 홍보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 회사가 여러 광고 회사하고 협의 중이다 이거예요. 협력 중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애니플랜 음, 이거를 어 이거에 대한 애니플랜 모두 다냐 아니면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플랜이냐 이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어떤 게더 좋은지를 가셔야돼요 절대적으로 이게 100% 좋다가 아니라 이것이 60이고 얘가 40 그럼 60이 없으면 40도 괜찮네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자이 문제는 제가 해석을 다시 드리면 어, 앞에 GP 회사 논의 중 여러 개의 회사 그 회사가 논의 중인 거는 이 회사의 계획 그 계획이 어떤 게 신상품 마켓하는 계획 자그 회사의 계획이냐 아니면 모든 계획 불특정 모든 계획 다 이거를 하는 모든 계획 다 음. 근데 이제 하, 애니가 부정문하고 조금 붙는 경우도 많고. 음, 모든 계획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회사의 계획이 더 좋은 이유는 어, 아까 제가 이 리포터들에서 나오는 질문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에 대한 이제 지칭을 하면서 그걸 집합으로 받아 버리면 괜찮지만 이거는 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니까 만약에 모든 계획 다 그러면 any plans 고끓으면이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뒤에 대한 수식을 받기 때문에 약간 이 수식 자체가 특정의 개념으로 조금 그쵸? 한정이 된다라는 개념이 조금 느껴집니다 네 제가 또 설득... 아네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Any p 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앞에 언급된 이 회사의 계획이라는 소유의 개념 음, 즉 특정의 개념이 훨씬 더 좋다는 거그 정답은 C가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음. 자, 그럼 만약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다시면 제가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조금 어 알아가야 될것 같고 어. 이런 생각까지 어, 하는데 저기가 그런 생각이 미쳐지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어, 굉장히 발견될 때는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음, 조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어, 밑에 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번 어휘 문제죠, 그렇죠? 네. The most challenging of managing is filling. 음. 자 아까 우리 주어 어휘 문제 풀었듯이 어 뒤에 B동사가 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동격화 되어야 되겠네요. 음. 그래서 가장 어려운 뭐는 filling 하는 것이다 이건데 filling shift 는 어, 교대조죠. evening shift 가 저녁 교대조를 하는 것이다. 자, uh, aspect, 점, 뭐뭐라는 면, uh, overview, 자, 이거는, 음, 어떤 계략, 음, 개관, 자, 프로그램, 프로그램, session은, 뭐, training session 같은 거죠, 그죠? 음, 기간 같은 거, 네. 자, 이거네요. 음, 가장 힘든 점. 하우스키핑팀을 매니저가 가장 힘든 점은 이거 하는 것이다 그래서 A가 정답 약간 독특했던 것 같아요 Aspect가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됐던 단어는 아닌데 이게 출제가 됐던 게좀 독특했던 점에서 좀 골라봤어요 자 8번 갑니다 자 8번을 어, 이걸 제가 밑으로 좀 뺄까요 아, 자, 밑으로 쭉 뺄게요 네. 자, 이 문제는 삐동사가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삐동사 뒤는 우리가, 이거 설명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 같은 예를 항상 이제 드리는데, 삐동사 뒤에가 빈칸이면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해서, they are doctors 이거 있고요 they are more smart 이렇게 있으면자 음. 형사하고 동사가 뒤에 이제 어, 이 형식으로 형사는 명사가 가능하죠 근데 얘는 이제 보기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 출제가 좀 어렵다 라는 겁니다 doctor doctor 어. 이렇게 doctoring 좌가 있나보네 <웃음> 네 밑에 빨간줄이안들어와요어뭐 뭐 4개가 안 나와 어. 이렇게 이제 보기가 4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명사가 답이 되게끔 선택지를 만들기 힘들어서 명사가 잘안 된다라는 얘기예요자 이거는 4개가 나와요 smart가 답이니까 smart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m a r t 있어요 동사 smart는 있어요 어. 이렇게 4개가 나오니까 일단 사실 선다가 되기 때문에 B동사 뒤에 형사 정답 문제가 내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 B동사 뒤에는 일단 어법적으로 가능한게 A도 되고 또 B, D도 되고 그쵸? 음, 분사 형사니까 C도 돼아 그럼 해석 들어가야 되네 이르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왜? 형사 내기 힘드니까 파 u b 사이즈 i 그냥 답은 C가 정답이 되는 걸 시간을 절약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어 shall be assured 이렇게 돼 있고, 어, 그죠? 자, 등위 접속사가 같은 구조를 앞뒤로 나열하기 때문에, and must not be, 어, pp. 그래서 c 정답. 이렇게 가도 되긴 합니다. 네. 자, 9번 갈게요. 자, 9번 문제. 오케이. 자, 이거는 어휘 문제입니다. according to the article에 따르자면 uh, jp is 어쩌고 that 자 doubtful, remote, objective, active 자 일단 just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이 is that 이하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이게 보통 음, 어휘로 보이지만 저는 어법으로 보여요 어법처럼 풀어낼 수 있는 게 b동사, 형용사그 다음에 대절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것도 앞에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다. 의아해하다. 다포. 자, a 정답. 이렇게 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리모트하다, 사람이 어브젝티브하다, 사람이 액티브하다. 대트를 빼면은 이거는 가능하죠. 삐만 빼고는. 하지만 데디아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라고 연결할 수 있는 거 a밖에 없다라는 거. 자, 10번 입니다 자, 이거는 음, 품사가 또 여러 가지네요. also, else 부사, other extra 형용사. 자 뒤에가 컴 i 니스의 가산 복수가 왔고요 그쵸 그렇죠? n y 가 왔습니다 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것 같아요 부산은 명사수이안 되니까 어, 이 회사가 developed its own cooling system을 개발해 냈고 자그 cooling system is used 사용이 됩니다 많은 회사 around the world 전세계 많은 회사들 자 extra 추가 이라는 말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음 많은 다른 회사겠지 이제?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other에 대해서 정리 한번 들어갈까요? other. 자, other은 different 형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럼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오겠죠, 그렇죠 자, 가산불가산 다 옵니다. 그래서 가산은 S를 붙여서 오고, 불가산은 당연히 S를 붙일 수 없고. 자, others, 얘는 품사가 뭐냐면 명사예요. 당연히 복수. 자, 특정불특정, 더가 없으면 불특정. 자, 그 다음에 another. 자, 이거는 아덜의 언이 붙었으니까, 명사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해요. 형용사일 때는 가산의 단수가 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명사는, 음 앞에 언급된 거에 불특정한 하나를 나타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another, two weeks. 이런 거괜찮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another이 이 weeks를 s를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투부가 있어서 두 개니까 s를 붙인 거고요. another를 additional 추가의 라는 뜻이 가능해서 이렇게 가능은 해요. 하지만 a n o t h e r two w e e k s w o 를 빼뜨리고 another weeks 이렇게 붙일 순 없죠. another week를 붙이죠. 자, 그다음에 명사일 때는 얘가 불특정.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이라는 거 indefinite. definite가 특정. 어, 그다음에 the other 자, 이것도 명사, 형사는 안 돼요. 자, 얘는 특정이죠. 더가 붙어서. 음. 다 했나? 어, 뭐, 이거는 뭐, 그냥, 덩. 자, 명사, 복수고, 얘는 특정. 네. 자, 11번 갈게요. 자, 11번은, 음, 3초 드려볼까? 하나 둘셋 3초 잘번어 일단 어휘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이거예요자 음. 그럼 뭐가 어떤 문제처럼 보여주게 하는 단서냐면 예. 투부정사 자, o 가 전치사 2가 있고, two 부정사 동사 원형을 붙이는 o 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employee가 뒤에 250 people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two 부정사죠. w a r r n t bleed, explained, pledged. 자, 이거 답이에요. 음, pledge가 뭐죠? 굉장히 좀, 음, 덕식을 갖추는 그런 단어인데, 약속하는 거 약속. 음, 맹세하고 약속. 자, 맹세하고 약속한다라는 거는 미래의 성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미래 성향의 동사는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반합니다. 어, 이런 게 attempt 부정사, 또뭐 너무 많죠. 원투 부정사, plan 투 부정사. 투 부정사. 어, explain은 expect랑 좀 헷갈리겠나? 응, 음, 모 하는 것을 예상하다? 어, explain은 타동사기 때문에 명사를 목적으로 수반. d e l i v e r e 대절 같은 거 명사 수반. w a r a n t 도 이거는 뭐, 원인 t 가좀 출제가 많이 되긴 하는데 어, 어떤 보증 그죠 증서 음, 보증하다 보장하다 어, 이런 식으로 투구정서를 수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구정서 수반할 수 있는 건얘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 그죠자 12번 제가 문제를 많이 뽑았네요 그쵸 음, 너무 오랜만에 문제를 봐서 좀 어렵게 느껴졌는지 네. 자, A, B, C, D, 훑어요. 비언, 전치사, despite, 전, 전, 올 때문에 전, 대 때문에 적. 3대 1이네. 자, 이것도 어휘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자,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오면 이거가지고 해석까지 들어가야 되겠지만 뒤에 문장이 오면 그냥 단번에 끝나죠. 자, 쉼표 일단 찾았어요. 자, 앞에 동사 있네. 그러면 접속사네.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분은 전치사 접속사다 되거든요 대투를 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를 미뤄볼 때 어, 절이 붙었으니까 뭐뭐라는 점을 미뤄볼 때자 13번 갑니다 어, 명사를 수식하는형사 어휘 문제입니다 as part of our effort to create a culture 자 얘가 애플투를 수식하는 형사적 용법의 투구정사인데 어떠한 노력의 일환으로에요 we will be offering free health screenings for all employees 자, 모든 직원한테 어, 건강검진 의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어, moving 움직이는 d e s t i n e 이거는 뭐 거리를 주는 떨어진 ongoing 자, 이게 진행 중인 음, 자, projected 자, 이거는 프로젝트가 동사로서 뭐죠 어, 프로젝트는 이제 예상하는 거 예상. 그래서 이것도 프로젝트 투구 정답 이렇게 해서 많이 출제가 좀 돼요 음. 자 여러분들이 이걸로 많이 틀려요 그쵸? 여러분 제가 3초 드릴 때 D 이랬죠 그러니까 아포트가 노력이고 얘가 계획된 노력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뒤에가 또미래 시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계획된 노력의 일환으로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계획의 일환으로 그래서 답이 c 가 정답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어, 여러분 deserve하고 unreserved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serve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이제 혼동인데요 얘는 분해된 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reserve가 해결되니까 un이 붙어서 미해결된이 uh,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놓고 problems 문제점 보기가 deserve하고 언 n g o i n g 이렇게 있었거든요 음. 많은 학생들이 해결하다라는 리절브를 안 학생이 디스가 붙으면 반대니까 미해결도는 문제점? 이러고 이렇게 틀렸어요. 얘는 분해된 문제점이어야 돼. 문제를 막 분해래. 음. 자, 언 n g 현재 진행 중인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문제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던 문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14번 음, 시제 쪽에서 조금 어렵게 냈던 의도가 느껴졌어요. 자, 이제 6로 좀 넘어갑니다. 네, 문제 번호가 좀 노출이 됐는데, 138번, 네. 자, 이거는, 음, 일단 풀어봐야 돼요. 자, 5초 드릴까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3초 더. 하나, 둘, 셋. 음, 막 앞뒤 문맥을 봐야 돼? <웃음> 네. 오늘 안 봐도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한 방법으로 제가 좀 해볼게요. Uh, enter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 Um, enter. 이제 엔터 할 때. You. To check a box and accept the new terms. 어, 이거를 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음 일단 수동태. require는 능동으로 누구한테 무엇을 요청하다면은 대상이 사람이 오니까 선바디튜브정사 이렇게 그렇죠. 음 그래서 요청을 받아되니까 수동태. 수동태가 좀 많아서 걱정이네. 그렇지? 자 B C D 이렇게 넣고 가요 그렇죠? A는 안 되고 자 미래냐 과거냐 현재 완료냐 자 그러면 앞으로도 r e q u i r e d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어 이렇게 할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이렇게 됐었었던 해석이 좀 이상하니까 안될것 같고, 어, 이거를 클릭할 때, 엔터 들어올 때, 음, 이거를 요청 받았다. 어, 그 현재 완료니까, 현재 받을 수도 있네. 현재 현재, 자, D. 현재 현재 짝짓기 D. 이름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어. 자, 이름이 틀리고, require를 받을 것이다. 어 이게 해석이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미래할까 현재 완료할까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거는 어휘하고 어법을 다 겸비해야 될것 같아요 음 문맥을 전체 다 봐야 될것 같죠 하지만 얘도 이거예요 어휘처럼 보이지만 어법적인 성향만 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말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즉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의 구조가 주어하고 현재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주절은 이렇게 하고 미래시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w h 이 현재니까 뒤에는 미래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답이 will be required 자 b정답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훨씬 신속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이에요 15번 자 15개 골랐습니다 자 이게 6겠죠 당연히 지금 문장이 독립된 게 이제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요 Uh, these, yours, both, each. 자, 주어를 찾으라는 문제 같습니다. We train our staff to be e x p e r t in all aspects of moving. 음, 그 다음 include parking, relocating, and unpacking professional uh, offices, retail stores, medical offices, and uh, training facilities. 자, 주어, 동사. 동사 일단 얘기 때문에 어, 복수가 와야 돼요. 그쵸? 네. 이치는 절대 안 돼. 음, 얘는 파이브처럼 나와도 안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 음. 당신의 것. 음, 당신의 것이 여러 개면 모를까. 당신의 것이 우리, 내, 네, 너. 당신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신의 것이 이거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엑스퍼트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 음, 그러면 Uh, these. 응. 자, aspect를 받아야 되네. 응. 지시대명사. Demonstrative pronoun이라고 해서 지시대명사. 앞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가깝죠. 원근. 좀 멀면 도우지겠고 가까우니까 언급해서 바로 받는 디즈가 답이에요 이런 면. 그러니까 무빙에 있어서의 모든 면인데 그 모든 면들이 뭐냐. packing, relocating, unpacking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디즈.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바로 이제 지난달에도 문제가 나왔듯이 토익은 뭐 솔직히 역사는 오래됐지만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네 그래서 오래된 문제든 어, 최근 문제든 솔직히 다 똑같이 보여요 어 5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5에서는 단문 공란 매역이 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답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트냐, 도우지냐를 내요. d e 스 o n s 프로나 지지 대명사 낼 때. 그럼 데트냐, 도우지냐는 뭐싸합니까 데트할래, 도우지할래. 응? 원근이 아니라 뭐야? 단순냐 복수냐라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음. 이게 5에서 내요. 왜냐면 하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두 문장에서 끊어져서 이렇게 받을 수 없으니까. 6에서, six에서, 6에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번 했었어요. 그 그렇죠. 응? 그래서, 식스에서, 지금, 어, 도우즈가 없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음, 어, 식스는 디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앞에서 언급된 거를 그대로 가까이 받으면, 지시 대명사로서 가까움을 나타내는 거. 어, 그래서 만약에, 예할래, 예할래, 이렇게 나온다는 건 식스에서 가능한 거고, 어, 가깝고, 먼 거, 근. 이렇게. 어, 됐어요? 네. 이거 나온 김에 또 할까? <웃음> 자, 데트할래, 데말레는 음, 이거는 데트가 수직어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시대명사수직어구가 주변에 붙어서, 어, 그거의뭐 하고, 앞에 복수명사를 일치해서 받아주는 것이 나와야지만, 데미 된다라는 거. 네. 하, 음, 자, 여기까지. 음. 자, 그래서 2024월 달 음, 장히 여러 차례 시험이 연기가 되고 나서 출제됐던 어 문제들. 자,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30문제 어좀 빨리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금 뭐 물도 좀 마시시고 네. 음, 기지개 좀피시고요 네. 어, 이제 준비하시고 어 여기 땅 30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자 101번 음, 이거는 다 어려워요. 여러분 다 어려워서 이렇게는 절대 나올 리가 없고요 음 뽑아 봤자 5개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 만점을 방지하는 용도의 문제는 두개딱두개예요5 2개, 하나 정도, 6에서 하나 정도 음. 틀리면은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음, 실력자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만 틀려도 오점이 빠지더라고요. 네. 100문제 곱하기 5하면 500인데 495점이 나와야 되니까, 네. 만점. 990점 만점이어서. 음, 예전에 하나 틀려도 이제 나왔어요. 네. 아,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두 개는 안 돼. 두 개. 도케에서 하나 정도를 틀리다 보니까. 56에서 두 개를 일단 틀렸다. 그러면 일단 만점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만점자분들 선생님층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시험을 보자마자 아나몇개 틀렸다 이렇게 좀 어, 문을 닫고 나오면서 느낌이 있어요 아 오늘 두개뭐한세개 뭐 어, 약간 긴가민가한 게 그렇다는 건 어, 문제를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다 갖고 노는 수준인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음, 만점이 나오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자이 문제는 뒤에가 어부가 붙었고요. 얘가 결정적인 단서예요. 제가 단서를 좀 빨리빨리 하면서 갈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아 제가 이거를 올려드릴까요? 어제 사이트 어디갔지? 음 아까 제가 올려드린 그 사이트에다가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음 매달 이렇게 문제를 제가 뽑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 다운을 받고요 음,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음, 열심히 공부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상만 보면서 막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영상으로 힘들게 또 열심히 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딱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음, 그러면 5월 16일 대비 문제 여기서 먼저 다운받으시고 풀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네자 음. 다시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네.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으시고 30문제 시간은 10분 15분 음 고득점자 분들은 10분 안에 다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음, 뭐 5초, 3초 이런 거좀 생략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어, 앞에 들어갈 거는 얘밖에 없어요. 뒤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위치. 얘가 저를 이끌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들은 어, 동사를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대인은 주격이 들어갈 수가 없죠. 노우. 노의 목적어이자 자, 이 뒤에 특정에 대한 어떤 것, 이 워즈 못 석세스를 한지 이 사람이 알고자 합니다. 그 뒤에 절을 붙이면서 어, 절을 수반할수 있는 위치 정답이에요. 자, 백이 구 갑니다. 어, 동사 어휘 문제죠? 음, 자, 앞에 소프트웨어 대문자 It's high customer retention rate 그러니까 유지, 높은 고객 유지 비율 자, 이게 결과일까 원인일까? 이게 결과죠, 그죠 The quality of its call center s e 자 콜센터의 스텝의 퀄리티가 좋아서 네, 원인이네 과인이죠 과인 자 이거를 다제치시켜서 보지 마시고요 전체 다 투가 결정이에요 답을 음, 이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레딧 credit, 여러분 크레딧트가 음, 결과가 자투 원인이다 그러면은 답이 크레딧트 자 b가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되는 이유가 b e 브는 믿어 근데 믿는데 이둘을 어떻게 연결할 거야 그죠 음, 자, permit. 이건 아까 allow 처럼 permit 누구에게 목적어 투정사하는걸 허락하다. 이렇게 와야 돼요. 자, reply. 얘는 전체 don, 투가 와야 돼요. 답변하다. 자동사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여러분, 과인 관계, 인과 관계, A to B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어떤 쪽이 과인지 어떤 쪽이 원인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 일단 쉬운 거. 자, read y o u in. 자, 이런 거는 앞에가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 거꾸로. 자, 결과는 뭐로부터 오니까 이렇게 오는 거. 자, 그다음에 리드는 앞에가 원인이 오고 이런 결과를 이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어트리뷰트 갈까요? 어트리뷰트 과투 인. 그다음에 컨트리뷰트는 거꾸로. 자, 이는 인투 과. 자, 이게 송태로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앞으로 가고 어트리뷰 to 투 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 위치 배열은 똑같아요. 등장의 순서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죠? 아. 커리까지 네, 해서 네 그다음에 1 0 3번 갈게요. 자이 문제는 오케이 자 동사들하는 문제인데 어, after 자 우리 아까 했었네요. 그죠? 자 after decline 앞에는 offer 음. 오케이. Okay. 앞에 컨설팅 회사가 offer a 15 minute grace period for late arrival. 음, grace period.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 은총을 베푸는 그런 period가, 어, 기간이 지나도 15분을 좀 추가로 준다는 얘기예요 어, the, the client, 음, 일단은, 송태가 어, 와야 되죠. Reschedul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죠? 자, 송태 찾아볼까? 음, 지금 d는 빼고 그저 그렇죠? b 하고 c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제 일치시켜야 되겠네 했었던 었것 다음에 어플까 이러고 나서 어플한다 할까 자 답은 b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 보통 이제 미래시제가 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아까 시간과 조건의 부산은 현재 미래 구조지만 미래시제가 아니어도 어, 최상의 선택은 어, 대과거, 과거보다 먼저 앞선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낫다는 얘기죠. 더 낫는 게 아니라 어, 얘 밖에 될게 없어요. 자 104번 갈게요. 자 얘는 얘가 답을 결정해요. 이렇게. 자 이거는 풀 r 가 v e 가 2형식과 5형식이 있습니다. 풀 r 는투비가 있다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2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b동사 뒤에는 형사 나 명사가 오니까 형사 라고 판명되다 증명되다 형사 명사 자 근데 이게 오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형사 라고 증명해 보이다 이렇게 되면 오형식이에요자 일단은 여기서 어, 형사가 뒤에 또 있지 않으니까 앞에 가이드가 어떻다 라고 증명되어 지다겠지 그죠 자 형사 to 가 빠진 어, a 정답 이렇게 돼요 여기서 r o v e 는이 형식으로 사용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을 좀 내리도록 할게요 형세 어휘문제 Responsibility 식한 형세 어휘문제네 eligible 적격인 satisfactory 어, 만족의 어, c o m p a r a b l e 여러분 c o m p a r a b l e 를 comparable하고 좀 헷갈리는 것같 응? comparable은 어 비교 가능한이고요. Compable은 호환해라는 뜻이에요. 호환성 있는 Primary가 주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보니까, 음 어, 여러분들 어, Compable, r e s p o n s i b l e 는 호환성의 어, 책임 업무예요. 비교 가능한 책임 업무가 아니라 주된 주, 음, responsible의 책임 업무겠죠.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자6번 갈게요. 자, 이번은 여러분, 이렇게 좀 틀리는 것 같아요. Have press pp.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수반했어. 그러면 permitted. 자, b.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p e r m i t t e d 동사로 사용한다면 얘가 이렇게 온다는 건 동사잖아요. 그쵸? 자, 뒤에 목적어가 오고, 누가 오모하도록 허락하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어, 이거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요투브정사가 형사적 용 용법으로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ave a permission. 자, a가 정답이에요. 음. 자, 펄메티는 허가증, 증서는또 가산이에요. 가산. 그래서 어펄미이렇게 써야 돼. 이게 자 107번. 오. 개가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그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네. 과거네 과거. 음. 자, was still convinced. 음, 오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모였었다. 음, 현재는 일단 안 돼요. 저희가 음, 과거기 때문에 이따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니까 Was not seen, had not seen. 태문제는 시대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수동테냐 테니아, 능동테냐인데 앞에 이 사람이 이 뒤에 결과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능동이 지금 해석을 하면서 제가 어법을 풀고 있는데요 자 얘가 능동입니다 c는 수동이고 답은 d 정답 그래서 동사는 일단 태를 확인 먼저 해 태. 그 다음에 수를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면 어, 뭐 물론 1,2초에 풀리는데요 자 이거는 이 앞선 시제가 과거보다 먼저란 얘기거든요. 과거 대거가 어, 보지 못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컨빈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라는 얘기죠. 과거 일로 이제 어, 순서를 치자면1 0 9번 갑니다. 자, 어퍼 문제네요. To have k e p 자, 이게 답을 단번에 결정해 줍니다. 오형식 어, 가능해요. Keep 목적어 형용사. 음, 목적어 형용사. 하도록 유지하다. 자, affordable. 자, C가 정답이에요. 음, 110번. 음, people 수식하는 형사 문제인데, few more other all. 다 되네. 이것만 보면 다 돼요. 일단 해석은, few는 부정. 얘는 마이너스. 거의 사람이 많이 없는 거. 더 많은, 추가. Other people, 다른, all, 모든. 어, 앞에 보면은 내용이 왜 있는데, 일단, 자, 어휘 문제 또 갈게요. 자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라 인과관계 역적 그러나 양보 오모에도 불구하고 목적 오모하기 위하여 이네개를 굉장히 많이 낸다그랬잖아요신 i 가 이유입니다 오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결과니까 원인 컨 o 트 할거래 자 거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기가 정답이 되는거죠 111번 일단 쉼표가 있나 없나 볼까요 o p e 동사 있고 should 동사 또 있어 두개 있어요 두개자 쉼표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가 두개 있다는 거는 하나의 명사와 또 다른 명사가 동사를 두 개를 감당한다는 거자즉이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되면 이거 무슨 기능? 복합 기능 그래서 복합 관계사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응, okay? 자, opens a spreadsheet should remember 자, 사람 사물 자 이게 사람이겠지 whoever 자 A 정답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uh, everything uh, 이거는 사물이고요 which ever 얘도 사물이네 자 everybody whoever 둘 중에 하나 가면 두 개의 동사를 감당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 그래서 uh, whoever이 답이 되잖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anyone anyone 더하기 who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whoever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112번 갈게요. 음, did not say exactly. 자, 이거는 빼도 되고, in building. 그 다음에 will take place. 자, 뭐, 일어난다는 얘기 take place니까 사랑은 아니겠네. 그죠? what 답이네. 위치도 없고. 그래서 음. so what will take place. 자, 불, 완전한 문장을 붙였으니까, 이런 거안 되죠. 얘는 완전 문장을 붙이니까, 사람이냐, 무엇이냐, 이둘 중에 가서, 어,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래서 B 정답,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113번 갈게요. 자, income 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미 e 언 이, 뭐, 중, 중, 중앙의 중간에, 어, 이런 뜻인데, revenue has grown, 어, 오케이. 뒤에가, 음, 봉사가 있어서 답을 금방 찾아주네요. 자,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여러분, grow quickly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지금 접속사가 없이 문장이 이렇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음, 그래서 답이 이건 또 도로 착각하면 안 되죠 thorough는 형용사예요 철저한 a 지정입니다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법 문제처럼 풀수 있는 문제 자 114번 uh, its dress code를 목적으로 수반해야 되는 거고 for members of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전치사 구성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 필수 구성인지 아니면 띄어도 되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i n s t r u c t 라는 거는 somebody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음, 지시하는 거고요. 어베인은 복정하는 거고 따르는 거고 자, e a s u 는 평가자도 있고요. enforce는 음, 어, 강요하는 거죠. 강요. 음, 실시를 강요하는 거. 자, 멤버들을 위해서 드래스코리를 강요하다. 실행을 추진하다. 그래서 enforce. D가 정답이 됩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좀 어색해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지만 enforce는 출제빈도가 좀 높은 단어예요. 115번 자 전치사 툰지 투정사 툰지 요거 먼저 가려내야 돼요 자 이거는 어, grow면 잘하다고 g r o w t 면 성장이고 이건 일단 버려 그쵸 자 전치사 툰지 투정사 툰지 누가 결정할까 앞에 1 결정하는 거예요 어. 자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전치사 투정사툰은 전치사 투정사툰을 projected 이걸 통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음, 미래적 성향의 단어가 투정사를 좀 붙이니까 빅스펙티드 투정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서 포스 투정사들 있죠? 음. 자, 어우 쏘리 이거는 이제 컨트리뷰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 상관없네. 어, 얘는 자타동사가 다 돼요. 자타동사 컨트리뷰트가 투 어, 이렇게 붙이면은 어디에 기여되다라는 자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음, 전치사한 돼. 수정사 안돼요 음, 그래서 답이 g r o w t 자 b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음, to 전치사 붙이는 거를 한번 얘기할까요 어디에 기여하다 음, reply to respond 어, 이것도 어디에 답변하다니까 해석으로 같이 이렇게 외우세요. 어디에 답변하다 자또 object to 이거 어디에 반대하다 음. 어디에 반대하다. 자, 116번. 아, 제가 또 실수했네요. 아까 골랐던 문제가 또 나왔네. 죄송해요. 어. 형사 자, 처리하고 갈게요. 117번. 음. 이렇게. 이거는 어휘처럼 보이는데, 어법으로좀풀수 있을 것 같고요. 앱 처리 있어서. 자, 이거 두개 갖고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네요. 어,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application, a r 이게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어든 겁니다. 지원서, 지원서가 submit. 일단, 되어진다, 되어지고 나서, application h a s no longer be edited or amended. 할수 없다. 응. 자, 이거는 되게 이제 논쟁 여지가 많았었어요. 일단 어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는 이두개 다는 가능해요. 어, 어법적이라는 거는 통상적인 사용 용례에 대한 거를 배제하고 얘기를 한다는 얘긴데 우리가 부사절을 부사구로 주실 때는 주절의 주어 같을 때 빠진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미르가 음, 과거 동사가 될수 없는 이유가 뒤목적가 없기 때문에 과거 분사란 얘인데요 뒤에 애플 키신이 브미 되고 나서 애플 키신은 더 이상 에리 d 가안 되고 어인도안 된다. 자, 이 괜찮죠. B. 자, 일단 이게 되어지고 난다면 이건 안 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어, 사용 용례라는 거는 after는 보통 이제 서미링 어, your applic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능동으로 사용을 하고 수동으로 사용을 안해요 그 다음에 주체가 이 6이 있죠 그렇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이것이 되어지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라 거는 이제 얘는 많이 사용이 돼요 음, 일단 뭐, they have 이제, 어, 이렇게 하는 거면 더 정확할 수 있을 텐데 어, 되어지고 난다면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빠진 상태에서 일단 이게 제출이 되어진다면 이라는 조건 되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원 n c e 이라고말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A가 됐던 문제예요 자 원어민들이 문제를 풀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텐데 우리 비원어민이다 보니 이렇게 어, 사용이 많이 되고 안 되고 자연스러움은 솔직히 어, 미쿡에서 <웃음> 많이 살지 않으면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 좀글과 듣는 거를 좀 접하는 분들이 역시 실력자 일수 있겠죠 자 118번 갈게요 동사 있나 없나 쉼표 있나 없나 먼저 찾으세요 자 동사 있습니다 쉼표는 없는 상태 동사 있는데 동사 또못 넣죠 그래서 이런 건안 돼요 콜도 명사를 어, 두 개를 나란히 세개는 어, 나란히 수반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d e s t i n a t i o n 을 목적으로 삼때 동사가 안 되는 건 뭘까? 음, 투부정사밖에 없어요. 동명사도 없죠. 우선. 그래서 정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9번 uh, Relocating for work is a f i c u l e decision 자, 문장이 완벽하죠. 어, 이거는 힘든 결정이다. 자, 이래서 완벽한 문장의 문어럼 무조건 부사 understandably 자 A가 정답이에요 자 이런 부사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보통 B동사형사 중간에 어, 빈칸이 있으면 이 정답이 되는데 and understandably so. 이거는 관용구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어뭐늘 그렇듯이 어, 이렇게 좀 끝에 쓰는 단어인데 얘가 앞에가 이제 pp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여기 빈칸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더 슈제드가 이제 오답이었던 문제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이런 거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자, 120번. 음, 오케이. 자, 심표 있습니다. 일단, 자, 여기 심표 보이시죠? 뒤에가 이렇게 어심표가 있는 상태에서 전치사가 없이 사용이 될 경우에는 분사구문이라는 걸 일단 감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e 미일 시장 오 n 이라는 사람. 음. 자 정답이 뭘까 어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커멘팅 하면서 그래서 능동 정답 d가 정답이에요 분사구문 음. 커멘티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커멘티드 하면서겠죠 그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명사가 될수 없는 거는 커멘트가 명사를 할지라도 명사, 커마 이렇게 문장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명사, 커마, 주어, 정사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분사구문 부자금은 주어 동사, 뒤에는 주어가 같은 주어가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라는 해석이 되니까 능동으로 가야죠. 자, 121번 갑니다. 네, 이제 끝이 보여요. 네, 어... 어휘 같아요? 어법 같아요? 음, 저는 어법처럼 보이긴 하는데 애조 아 as 는 나론의 이버럴스 오비 상관 접속사. 어버벌은 얘는 접속부사. 무엇보다도 in addition 접근해 자 오다오다 오다. 얘는 부사절 접속사 어. 자 모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please submit your hours 음, any work related expense 명사 명사 나열하고 있네요 자 같은 품사를 앞뒤로 나열했다 접속사 상관접속사 정답은 a 이렇게 문제를 빨리 풀면 됩니다 자 122번 가죠 company employees 뒤에 일단 복수명사 가산복수가 왔습니다 every 안된다 그랬죠 얘는 가산에단수야 되니까 few 부정의 뜻이 되야 되고 enough full, 충분한 all 모든 picnic amputation is for 자 이거는 모든 직원을 위한 거겠죠 part-time staff하고 to, uh, including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uh, d가 답이네요 123번 자 일단 쉼표 있어요? 있죠 She can assess. 자주위에 주어 동사 있고 뒤에 주어 동사 있네요. 음 그럼 부사절 접속사네. 자 지금 보기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act가 빠진 것 같아. 요 At least. 자 얘는 숫자를 수칙하는 부사. 오다. In case. 자 이거 det를 빼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Like wise. 이는 부사 접속 부사 가능. 음. 자 whoever. 이거는 아까도 우리 풀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음 너네를 no 불안전 문장이 와야 돼, 무조건. 완전, 아니, 불안전. 자, in case that. 라는 경우를 대비하여. 음, 그래서 정답이, 이가 정답이 되는, 오이처럼 보이는 어본 문제였습니다. 네, 124번. 자, 한이라는 사람, ask, d 트 t 자, 이게 답을 결정해 줍니다. 네. 어, um, over e 6 available. 자, 시제 같아요. 음,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 했죠. 과거냐, 대과거냐는, 어, 어, 어휘, 어휘에서 한 문장에서 문제를 결정하는 5에서는 경합이 못 붙어요. 과거 시제가 되는 문맥이면 대과거도 괜찮아서. 그래서 항상 동반 오답 달라. 자, 그러면 답이 어, 그냥 D가 나옵니다. 네. 어, 왜냐하면 ask 때문에 그래요. ask가 요청, 권위 주장, 강조일 때, 주어 뒤에 should라는 조동사 생략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그래요. should가 빠진 상태니까 어, 원형이 답이 된 거고요. should를 안 써요. 네. 자, 25번. 제두 문제가 좀 중복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올릴게요. 네. 음. 이제 <웃음> 설명을 좀 어, 똑같이 해야 되니까, uh, sales of this quarter disappointing, uh, comma comma 뒤에 들어가고 did rise modestly. 오케이. Okay. 자 일단 이 부분은 부속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 부사 절이든 부사 구든 분사 구문이든 일단 disappointing 이 있기 때문에 피동사랑 같이 빠졌다고 보면 되겠죠. 어, 이런 건다안돼요 음, 얘도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법이에요, 어법. 단지라는 조건이냐, 어도우냐, 뭐 이거 두개 놓고 가자면, 어, 그게 뭐뭐일지라도, 디스포닝 할지라도, 내용은 긍정. 어, 좀 상반된 내용이 붙었죠. 그래서, 사우스가 디스포닝 할지라도, did arise m o d e s t y 살짝 올랐다. 그 답이 어도우 정답 자, 그래서 이게 또 D, R, s h e l f 이게 이다가 빠진 거야.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어든 문장이 됩니다 자, 126번. customer 수식해야 되는 거 같은데, repeat가 없네. 그쵸? 자, repeat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repeat도 안 되죠. 그쵸? 자, 얘는 이제 전치사투이기 때문에, u 어, services to somebody. 어, 그러니까, offer를 하는데, 무엇을, something을 누구에게, somebody에게 전치사투예요. 투정사투면 또, 동사원형, A, 그래서 답은 맞아. 자, <웃음> 얘는 복합명사 거든요. Weepi c o s m o 반복고개 반복 그러 그러니까 단골고개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답이 a 예요 제가 아까 PP가 없어서 좀 쉽다라는 얘기가 이거는 안돼요. 왜냐면 투부정사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의도지만 B, r e e t 이 라고 뒤에 명사가 올 수는 없죠. 수동태인데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복합명사 문제. 복합명사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답을 좀 벌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자 127번 갑니다 visitor to eat the store 이렇게 허용사 visual 수용사 문제 Intel v i s i t o j o i n v i s frequent, limited 자 일단 두 개가 경합이 붙을 수 있겠고요 supermarket is introducing a new loyalty card를 어떠한 고객에게 줄까 frequent 자주 오는 고객이죠 어, 물론 픽, 어, 로열티 카리가 리미리를 되기 있겠지만 제한된 비주얼가 아니라 자주 오는 고객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려 약간 좀 끌림이 느끼는 매력들을 보이는지, 오답은 어, 약간 좀 뭔가 이유는 있어요. 어, 그니까몸맥이 비슷하게 좀 끌림이 있지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그런 걸꼭 보시고 답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1 1 8번 오케이. 앞에, 어, B라는 여자가 프로바이를 했대요. 자, 이거에 대한 거. 명사네, 명사. 자, 명사가 없어. 그죠? 자, 이렇다고 얘를 정답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알이나 OR은 무조건 가사. 100%. 어, 예외가 없어요. 뭐, 어든지, 더든지, 관사를 붙여주던가, 아니면 S를 붙여주던가. 이게 수표기에 들어갔었어야죠. 수부정사안 되고, PP 안 되죠. 자, 이 형사 같아요. 이 명사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 논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1 9번 begin 이라는 동사가 있어서 음, 이거에 목적어가 돼야 되는 음,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고 뒤에 명사를 또 목적으로 수반해야 되는 동사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동명사 두 가지 다 되는 거 어, 성격이, 네, 타스팅이 다돼투정사도 있으면 걔도 정답 되죠 비기는 투정사 음, 동명사, 목적어로 수반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미래적 성향이 투정사를 붙이고 과거적 성향이 동영사를 붙이는데 미래적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사를 붙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consider 자 이거 ing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냥 그 다음 recommend 이것도 ing so, uh, consider recommend suggest ing 이렇게 세 개는 수정사안 붙이고 동영상 목적으로 수반이에요 130번 어렵죠 어, 마지막 파일 5에 음, 어휘 문제가 좀 어렵게 장식을 할 경우가 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after report 이고 나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report h i g h l i g h t report가 강조했대요 production delay 생산지연 음, it is division에 대해서 자, 그럼, 지연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스 t 리아스가좀 새롭죠? 이거는, 어, 학문을 좋아하는 스 t u d y s 라는거 생각하면 돼요. 신중한. 자, apologize 알죠? apologetic. 자, 이게 해명의, 어, 미안해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아고 i s h y o 이